아, 곰돌이를 움직일 수 있게 할수 있나 봐요. 어. 사실 멈추게는 못 해요. 내놨어요 아, 이래서 사물 넘어에도 뭐야 뭐야? 저 인형 뭐야? 저에 인형이 아니야? 으으 야. <립> 으으 야. 자 이번에 해물게임은 이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데모버전의 아우 오브 사이트라는 공포 퍼즐 플랫폼어 게임입니다 일단 메인화면만 봐서도 딱그 필이 있잖아요 어! 개 재밌어 보인다 그래서 가지고 와봤고요자 한번 해봅시다 스타트 5. 어린애가 눈을 붕대를 감았네요? 앞을 못 보나봐요 뭐지? 좌클릭을 해서 고민형을 여기에다 위치한다. 오오- 어... 고민... 내가 내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고민형의 시점으로 볼 수가 있네요. 어이, 점프력이 굉장히 좋아요. <웃음> 손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제자리 점프로 올라왔네. 이 상태에서 다시 가까이 와가지고 좌클릭으로! 고민형을 집어서, 고민형의 시야를 빌릴 수 있어요. 이게 뭐지? R키를 눌러서, 아, 그 고민형의 시점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R키를 눌렀을 때, 이 친구가, 고민형의 시야로 돌아오네요? 어, 되게 특이하다, 게임. 자, 고민형을 짚고 고민형을 들고 있는 상태에선 점프가 안 돼요? 아니, 신선하다 못해. 신기한데? 방금 콜록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이 키를 눌러서 끌고 다닐 수 있어요 밀거나 끌고당기기 이렇게 그 다음에 민영을 다시 짚고 음저 건너편에도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기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가봅시다 길 따라서 여기 저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겠죠? 오. 전형적인 도살자의 작업실. 이상, 뭐지? 어? 아까, 아까 눈앞에 도살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디로 갔나봐요. 다행이에요. 이렇게 해서, 상자를? 이렇게 두고, 여기에서 점프해가지고 점프 아니 점프 하고 여기서 또 점프 오케이 여기 열쇠 보이죠 열쇠? 조그맣게 있지만 열쇠 FK를 눌러서 닫고 내려오는 동작은 아쉽게도 데모여서 지금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왜고민형을 뒀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열쇠를 제가 이미 먼저 찾아서 먹었기 때문에 퓨즈박스가 잠겨있대요 방금 먹은 열쇠가 아마... 퓨즈박스... 열쇠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고민형을 어디에 놓냐에 따라서, 시야가 이제 고정되다 보니까, 요래저래 움직이면서, 오, 이렇게. 아이템을 사용. 열쇠를 열었죠? 기분이가 좋죠? 어쩌라는 거죠? 아, 여기에다가 이제, 퓨즈가 지금 하나가 부족해 보이는데, 휴즈를 꽂아야되나봐요 휴즈를 찾아봅시다 어디있을까요 우리들의 소중한 피우즈가아 <웃음> 근데 요즘 들어서 느끼는건데 저 게임 너무 정직하게 하지 않아요? 아니 막 다른 사람들 보면 뭐 완전 재밌게 플레이하던데 드립도 막차지고 내가 요즘에 좀 뇌가 굳은 느낌이 들어 나도 뭔가 드립을 찰지게 치고 싶은데 떠오르는 게 없어. 아 여기에다가 근데 테디베어를 왜둘수 있는? 아 여기 왜 상자가 있죠? 어? 응? 여기 우리 시작 지점이잖아, 그지? 화분이 되게 깨지기 쉽게 생겼다는 얘기를 하네요. 왜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는거죠? 왜? 왜? 화분을 밀어? 왜? 이 아이는 커서 마이클 잭슨을 뛰어넘는 굉장한 댄서가 될겁니다 밀어보죠 아 됐다 잣됐다, 잣됐다. 됐다. 소리 들린다. 소리 듣고 Who's there? 이런 거 같은데? 그지? 내려오는 거아니야안 오나? 오나? 오나, 안 오나? 거기 누구냐고 분명히 얘기는 했지만,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우리들의 착한 악당. 마음에 들어요. 우클릭으로 아이템을 집고 the fuse. 약간 마시멜로우 굽다 만거같이 생겼네 맛있겠다 초초초 여기다가 두고? 전부다요 아니 근데 너왜손 안써?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슴 정도 되는 크기의 사물 앞에 손 안쓰고 제자리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야 거의 초인이에요 지금 악당이랑 싸우도 이길 것 같은데 얘가? 아 엘리베이터가 이제 이제 작동하는구나 오케이 이놈의 엘리베이터 하나 작동하려고 이 짓을 했단 말인가 그리고, 다이렉트로 갈수 있는 길이 여기 있죠. 오케이. 버튼을 눌러야 되나? 그냥 타면 타지나? 오.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최첨단 엘리베이터. 헉! 갈고리에다가 곰돌이를 걸수 있네요? 오, 좀 잔인한데 둘수 있는 곳이 없으므로 아니 그냥 바닥에다 두면 되는 거 아닌가? <웃음> 어, 나의 영원한 동반자 곰돌이를 이렇게 하찮게. 이 키를 눌러서 후크 라인을 작동시키래요. 아, 곰돌이를 움직일 수 있게 할수 있나봐요. 어, 사실 멈추게는 못해요. 내놨어요. 아, 이래서 사물 넘어에도 어, 뭐야 뭐야? 저 인형 뭐야? 저에 인형이 아니야? 저 뭐야? 방금 뭘못볼걸본것 같은데? 뭐지? 야, 잠깐만. 야, 우리 저기로 올라가 보자. 올라가 봤자 내가 못 보잖아. <웃음> 올라가서 저거 못 보잖아. 아, 씨 포기하자. 자, 여기에도 화분이 있네요. 화분. 점프. 그러니까 주인공이랑 저 상자 안에 있는 인형이랑 저 저랑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 내가 이, 어? 아, 이렇게 소리내서 저 친구가 문을 열게 하는거구나 퍼즐은 되게 심플하네 오, 집 분위기 약간 그... 뭐지? 한때 엄청 흥했던 헬로우 네이버? 그런 느낌의 그래픽이네요 집 구조가 그죠? 아 근데 나도 헬로 네이버 엄청 기대했었는데 그 플레이 장.. 방식 자체가 엄청 개 억가 잖아요 <웃음>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기 지금 잠금장치 있어서 못 가는데 열쇠를 구해서 다시 와야 되나봐요 아나 헬로우 네이버 그런 게임인지 몰라가지고 안했잖아 그러고 응? 여기다 왜둘수 있는거지? 사무장은 가능한게 없는데? 어? 아 열쇠가 있네요? 이 열쇠를 어떻게 먹죠? 상자 상자 여기까지 상자를 끌고 와야되는것 같은데 자, 무슨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아? 여기까지 상자를 갖고 와야되는건가? If only there was something to jump on 여기에 점프를 할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좋을텐데 이렇게 상자를 여기로 끌고와서 이제 저기로 건너가는건가? 건너편에 있네 부엌에서 뭐 만들고 있나봐요 나 들킨 거 같은데? 어 잡혔어? 자, 잡혔나봐요 여기 살포시 게임오버되네? 아, 나 뒤돌아봤으면 심장마비로 죽었을 뻔? 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혀? 완전 개빨리 뛰어오나봐 I o e n t s e e n I c e when I left 어, 저 테디. 테디를 이렇게 놔두면은 나를 인지하지 못한데. 이거 맞아? 근데 난 시야가 안 보이잖아. 아, 그러니까 저 친구가 돌아봤을 때 빠르게 곰돌이를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맞아, 가면라이더 무서워. 곰돌이 어디다도 무서워. 이제 이 상자를 끌고 가..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걸 작동시키고 얘가 왼쪽으로 갈거아니야 그러면 난 개빠르게 이거를? 기려봐 야, 데모라고 너무 대충 만든거 아니에요? 이 친구 허공에다 대고 지금 뭘 하고 있잖아요. <웃음> 아저씨 뭐해요! 기다리고 있다가 거의 이정도면은 내가 뒤쪽에 있는거 아는데 빨리 지나가다 어? 아 이제 내가 가니까 움직이네 곰돌이가 좋다 좋다 다 왔다 다다 상자...를? 이렇게 밀고 이걸 집고 여여기로너머로 점프하라고? 그게 맞아? 아닌것 같은데? 이거 끌고 왼, 왼쪽까지 가자 일단 이렇게 하고 달리기가 없어 얘가 상당히 여유로워요 아 애초에 눈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나? 아, 이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국민형을 놓을 수 있게 해놨구나. 어, 이거 큰 그림 미쳤다. 여기다가 아, 이 조작감이 좀 어렵네. 시점은 고정돼 있는데 방향키가 자 키를 짚고 무슨 키일까요, 이게? 무슨 키겠냐? 내가 이쯤 생각을 해플레이아 누가 봐도 여기겠지. 미안해. 근데 열쇠가 두개 필요해. 이거 놓고. 여자를... 어, 뭐야? 이거 항우 작용이 되는데... 나... 다된거 같은데... 아... 걸렸... 어디서부터야... 열쇠가 안 꽂아져 있어? TV를 키면 여기로 어그로가 아니... 아, 나 상자 끓으려고 했지. 어, 속상하네. 어, 오잖아. 어, 오잖아. 점프다요 어, <웃음> 사용... 어, 이거 게임 발열 미쳤다. 지금... 지금 그래픽 카드 타 들어가고 있거든요. 에어컨 빠방하게 들어야지이제 최적화가 덜된 것들이 꼭 그러더라고 자 상자를 잡고 이렇게 놓고 열쇠가 이쪽에 있나? 어? 갈고리가 사라졌어. 여기에다가 두고, TV를.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시야가 굉장히 넓네. 얘들 이렇게 놓고? TV를 켜서 어그로를 끈 다음에, 점프. 해서, 이리로 넘어가는 거죠. 아이템을 집는 거죠. 열쇠 똑같은 거또 얻었죠. 조이 기다리고 있다가, TV를 끄고, 돌아오면 오예 oh, yes baby I'm yes. <웃음> 자 이거 뭐지? 어, 어, 고 고민형은 왜 들고 뛰세요? 근데 개뜬금포로 그, 할아버지 친절한데 일단 이십 고민 때네 거의 곰돌이 아니, 앞으로 나란히한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 같이 뛰어주셨거든요. 와 이걸 안 건너오네. 아이. <웃음> 이.. 정도면 이 악물고 보내준거죠? 착해 착해 오 아웃 오브 사이트 데모 버전의 게임이었습니다 굉장히 짧고 간단한 게임이었는데 아이디어가 진짜 참신하네요 그죠? 이거 잘만 만들면 진짜 갓겜 되겠는데? 게임의 분위기도 좋고 약간 이걸 만든거는 게임을 이대로 더 만들어 나간다기보다 이런 기획을 보여준것 같아요 엥? 숨겨져 있는 모든 아이들을 찾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아... 아 얘가 진짜 사람이 아닌가봐 인형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상자에 있던 숨겨진 아이 있잖아 어 숨겨진 인형 그리고 다른 곳에도 많이 숨겨져 있나봐요 총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굉장히 재밌게 즐겨본 아우오브사이트라는 게임이었고요 진짜 참신했네요 이거 잘 돼가지고 정식 출시하면 재밌겠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독화 종료